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KBS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63%로 30%인 반대의 두배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. 당 검찰개혁특위는 11월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니면서 공수처에 대한 허위 정보는 바로잡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는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